심장질환자가 침대에서 낙상으로 사망하였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전주지법 정읍지원 2 0 2 4단12378도대로면밀히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도 심장질환을 알아왔고 사건 당일에도 심장질환과 관련된 증상을 보였으며 망인의 신체에는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점그밖에 증인 시의 증언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춰 볼때 망인의 사망은 심장질환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통상인의 경우 병상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것만으로는 곧바로 혼수상태와 심정지가 동시에 나타나기 어려운 점 유적이 거절하여 부검은 시행되지 않은 점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병사에서 떨어진 사고로 상해를 입어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사망에 이루렀졌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합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